안녕 이건이 아닌데 여가인데왜다나이이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라고나라고음 파란색 가고 때문에 그랬구나나 파란 나 입었어 이거 나름 파란색이 잖아 파란 머리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란 하트를 썼습니다. 안녕! 음. 상태가 나름 괜찮군. 모자 내돈내 산이라 자주 써 구제샵에서 <웃음> 내가 나름 잘산것 같아서 자주 써 나도 나도 보고 싶었어. 오늘? 오늘 뭐 했냐면은, 오늘 좀 늦잠도 자고, 어... 어... 오늘 늦잠 자고, 노래 연습 좀 했다가, 보컬 연습 좀 했다가, 어 운동 갔다가, 씻고 밥 먹고 천천히 브이앱 켰지. 음흠. 지금 한국이지, 당연히. 우리가 아무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지. 그렇게 오늘 운동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붓기가 거의 없네. <웃음> 밤이라서 그런가? 먹었지. <웃음> 아, 지금 눈이 네 개라고? 오 씨. 자, 이제 두개 됐어.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니까 이거... 아니야, 좀 남았어. ASMR. 아나 요즘 한창 ASMR 유행할 때는 진짜 잘 모르고 ASMR, 어, 그렇구나, 있구나, 이러고만 있었는데 요즘에 잘때 ASMR 들으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알지. 포 스포일러 <웃음> 지금 우리 댓글을 왜 이렇게 못읽겠냐 아,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달림들 지금. 뭐부터 답해 줘야 되지? 어, 우선 일본. 일본 너무 오랜만에 갔다 와서 음, 사실 일본어도 많이 까먹고 달림들도 일본 달림들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재미나게 잘 만나고 콘서트도 재미나게 하고 좋았습니다. 또 일본 노래들 도 제페니즈 버전에서만 나온 노래들 많았는데, 또 그런 노래들도 오랜만에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지. 그리고 일본 음식들도 일본 달님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그리웠었는데, 어, 맛있는 걸 진짜 매스케줄 끝날 때마다 맛집을 데려가 주셔가지고 진짜 살찔까봐 죽을 뻔했어. 훈아경이 형 그래서 자주 운동 갔어요. 에이토 에이토도 오랜만에 었지 그리고 갸루피스도 제대로 배웠어 완전. 일본 <웃음> 약간 찐 갸루피스랄까? <웃음> 이렇게 뭐 이렇게 하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건, 이건이 엄청 잘랐던데. 콘서트 다이어트라고 혹시 아나? 안 해봤으니까 좀 모르겠지. 콘서트 다이어트라고. <웃음> 한번면 살이 쫙쫙 빠져 <웃음> 그러게 이제 금방 풀렸으니까 만날 수 있겠네 아우. 진짜 안무 역대급으로 진짜 역대급으로 음~ 격해가지고 정말 격해서 하, 이거 사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는데 달님도 오면은 달님도 응원해주면 좀그힘 받아서 좀 어떻게든 버텨야지 아무 진짜 역대급이에요 이번에 이 아들은? 왼얼사 <웃음> 오늘은 왼얼사로 가겠습니다 왼쪽 얼굴 사수로 가겠습니다 여드름이 아주 크게 중, 정중앙에 났기 때문에 이번에 음어막 고난이도 동작 같은 아 이거 잘해야 되지 고난이도 동작은 없는데 음... 그래서 막 고난이도 동작 같은 건 없는데 어, 그냥... 그냥 아주... 아주 격합니다. 아주 격해요. 거의... 밤불 하... 콘서트 버전이 저희가 너무 빡세서 그거 한번 하면 죽겠다. 그리고 맨날 거의 기절하겠다 했었었는데 이번 거는 어 콘서트 반불 버전, 반불 콘서트 버전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합니다. 맞아요. 이번에 또이 워라미인 때 비하, 비하면 진짜 아주, 아주 조금, 아주 살포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나름 그래도 킬링 파트를 만들었다고 자부를 해서 많이 기대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에는 어, 무대만 계속해도 살이 안찔 것만 같은 그런 음 어마어마한 안무입니다 맞아 나름, 나름 기억에 남을 법한 그런 안무야 <웃음> 아 그리고 안무가 약간 킬링 포인트가 많다고 해야 되나? 좀 보면 은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킬링 포인트가 많은데 어 킬링 포인트들을 보고 뭔가 달림들도 막 재밌게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 절대 잊을 수 없지. 꽤나 강력한 그런 킬링 포인트들이 많은데 아, 막 위험한 그런 다칠 만은 그런 안무는 없는데, 그냥 안무 자체가 한번다 하면은 그냥 진짜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나? 거의 유산소가 미쳤습니다. 달린들이 따라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딱 있어서 아 힘들긴 힘든데 어렵기도 어려운데, 아, 뭔가... 아, 뭘로 설명해야 될지 되게 어렵네. 막 그렇게... 아니야, 어렵다. 어려운데, 아, 따라하기 좀 재밌는 그런 안문인데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음, 아니다. 따라할 수는 없는데, 흉내 낼수 있다. <웃음> 아,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흉내 낼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 음, 중내는잘낼수 있을 것 같아. 아 포인트 안무 확실히 있지. 제가 그 포인트 안무 하나 짰고요. 그 바로 뒤에 어마어마한 킬링 안무가 있어가지고 약간 묻힐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싸우비에 조금 참여를 했는데 어, 다행히 그게 바로 돼가지고 훅이죠, 훅. 훅에 참여를 했습니다. 숨쉴틈 거의 없지. 흉내는 잘낼수 있을 것 같아. 하, 제 인상 깊은 킬링 파트? 킬링 어렵다 어렵다 킬링 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 나오고 아, 너무 많이, 많이 말하는 거 아니야? i l 다다 n g k i l l 자 n g Killing. k 자 l l i n g k 들은 잘들 n g Killing. k i l l i n 자 Killing. k 자 l l i n g 나 i l 그리고 그리고 또아 제일 킬링은 서호영 아마도 서호영이 제일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 서호영 파트 그한 파트가 있는데 저는 저는 제가 짠 안무를 제가 앞에서 다행히 이번엔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오라미인 때는 아그 하얀 꽃처럼 소용이 너무 잘 살려주긴 했지만 아 이거 내가 짠 안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짠 안무를 제가 한번 할수 있게 돼서 그래서 좀 다행이었어요. 근데 진짜 단 하나 있는 그 킬링 파트는 아무래도 좀서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 노래 난이도? 노래 난이도... 저는 노래 제 파트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지금 거의 연습을 일본에서도 하는데도 아 쉽지가 않네요. 녹음도 겨우겨우 했었는데 아, 이거 노래 라이브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오늘도 아침.. 아침이 아니지.. 대낮이었죠. 대낮, 나한테 아침이었는데 아, 낮에도 한번 연습했었는데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무가 워낙 격해가지고 아, 수록곡들도 좋은 거 엄청 많아요. 아, 이번에 수록곡... 어, 굉장히 좋은 것들 많아요. 항상 수록곡 맛집이지만 이번에는 좀... 음... 오, 이런 느낌도 있다고? 오! 진짜 새로 시도해보는 그런... 느낌들도 많아서 너무 재밌었어. 아, 이번에 녹음할 때 약간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고마워. 아, 댓글 올리소리 ASMR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핸드폰 손톱으로 치는 소리 이제 간식 먹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나나 바로. 잠깐. 천장을 마주해주세요 바네나 눈이쫙 보이 네？맛 <웃음> 음. 집안 하나. 면 잠깐만 엔글이 엉망이 될 거야. 음. <웃음> 스토리 필름 어마어마하죠. 뮤비의 스토리 필름에 죽을 뻔했지만 결과물이 너무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스토리 필름 1편... 열두시다 열두시다. 1편보다 2편이 뭔가 좀 더... 음 이랬달까 <웃음> 이러는 안구 건조증설 정답 실제로도 있 어요. 그래서 렌즈 끼 는게 너무 싫 어요. 다 아, 먹어 버렸어. 학생을. <laughs> 스포를 하자면 이번에 스토리 필름에서 저의 어마어마한 그런 연기가 돋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신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어, 굉장히...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연기를 제가 하죠. 이런 느낌. Hmm <laughs> hmm. 야야 야, 잠깐만, 채널 뮤비 5월 했던 거 지금 누가 얘기 꺼내니 지금? 어? 너너 너 이거 이름 기억한다 아이디? 치즈? 너? 여기서 <웃음> 꺼내지 말아줄래? 화나거든? 익룡 아니야! <웃음> 아 익룡이래 무슨! 익룡이라니... 전 익룡이 뭔지 모릅니다. 그만, 그만. 다들 그만 생각해. 멈춰, 멈춰, 멈춰. 비하인드 그만 보러 가. 그거 말 n c 보지 마, 보지 마. o m e o 멈춰, 다들. 멈춰, 제발. 킨덤, 비하인드. 맞아요. 그때 그거 킨덤 보고 와서 여기서 브이앱 했었잖아요, 멤버들이랑. 맞아요, 맞아요. 아주 옛날 생각도 나고 재밌었죠. 친구 일하는 것도 보고 <웃음> 너지 코앞에서 효린 선배님 그..뭐야.. 그거를 보는데 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뭐라고 하지? 이 동그란? 동그란 그걸 뭐라고 하죠? 링? 링을 애초에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링이 이렇게 내려오고 거기 앉으셔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오.. 거기서부터 이미 아,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와, 보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으, 라이브 라이브 그콜로 약간 맞는 느낌? <웃음> 맞는 느낌? <웃음> 어... 뭐, 뭐, 뭐, 뭐, 뭐, 뭐, 맞아 그리고 은선 은서, 은서도 하필이면은 또 우리 우리 때 생각나게 첫 순서였나 그래가지고 아 경연인데 왜 너희도 선배님들도 왜첫 번째로 나오세요 이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봤었었죠. 되게 잘 해가지고 응원하면서 봤었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눌러 눌러 눌러. 이러면서 음. 네, 친구가 은서예요. 동창입니다. 동창, 서궁이 신비 신 선배님이랑도 진짜 동창이에요.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아이고, 둘이 어, 엄청 친하네, 역시. 이러면서 방송 보면서 맨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화이팅! 흠 음. 근 은서가 진짜 엄청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 막 오디션 보러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연생을 하고 있었으니까 막 고민 같은 것도 막 개인적으로 막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되게 연생 생활하면 정신없고 바쁘잖아요 막 그런데도 막막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어막 추천도 해주고 조언도 막 해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 고마가 있었었는데 막 먼저 데뷔도 하고 그래서 축하해 축하해 이랬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만났었을 때도 데뷔 때 한창 그 만났었을 때도 너무 신기하고 엄청 축하해주고 그랬었었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맞아. 그리고 내 조카도 은서지. <웃음> 그래서 애기 이름 뭐야? 뭐예요 형? 이랬는데 은서? 이러고. 그래서 지삐? 신칸센도시락? 신칸센도시락 되게... 그 뭐라고 했지? 조그만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그만한 거 안에 막 밥도 있고 뭐 주먹밥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알차게 많이 들어있네 귀엽다, 이런 식으로 아침 식사하기 딱 좋았던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솔직히 막...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아침 먹기 딱 좋은 느낌? 근데 나는 그중에서 그 작디작은 그 구성품 중에서 그 조그마한 이거 뭐라고 하지 크레이프? 크레이프 케이크 있어가지고 그 크레이프 케이크 한 조각 먹는데 오 너무 맛있는데? 이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 음, 후식으로 크레이프 케이크. 음. 가지고 그 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진짜 그렇게 활동을 나름 그 데뷔 때 데뷔했었던 그 년도 1 9 년도 그 코로나 생기기 전에 그렇게 일본을 많이 갔었는데 나들이를 따로 가본 돈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잠깐이지만 그래도 구경을 할수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루알라 아주 재미나게 동생즈 셋이서 재미나게 놀았죠. 점심으로 뭘 먹었냐면은 햄버거를 먹었는데 진짜 큰 거예요. 진짜 큰 거. 엄청 커가지고 게다가 신기한 게 손으로 집어먹으라고 그 먹방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아유 존댓말 밤 반말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반말로 할게 <웃음> 먹방 보면은 검정색 그 배경이나 뭐야 검정색 장갑 그런 거 장갑 같은 걸로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이맨손 이렇게 집어서 먹는 거 그런 것처럼 어 그런 거 그래서 검정색 장갑을 쳐서 직접 이렇게 집어 가지고 먹는데 진짜 너무 커가지고 양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게 빨리 나온 편이었는데 내가 그래서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양손을 집어서 아, 완전 크게 진짜 입을 한 입에 먹으려면 입을 이 입이 큰 나도 이렇게 크게 벌려가지고 아유 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아무 아무 이렇게 막 먹으니까 앞에서 멤버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거좀 잘라가서 먹고 막 그랬어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쇼핑은 못했지만 약간 아이쇼핑도 되게 많이 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 이도 형 많이 먹었으면 절대 못 먹었지 완전 하나하나 썰어서 먹어야지 응, 그럼 완전 시는 강자지. 입짱 크다고. 이제 건이 교정해서 내가 입 제일 클 걸? 맞아 그리고 그소식도 들었어. 하은이 s 들어어다다고 <웃음> 하은이 이제 못 보는 건 벌써 엄청 컸컸라점 점점... 그 애기티가 조금 조금씩 없어지는 거 같아서 어짜 숙소 <웃음> 크는구나 신기했어. 그럼 진짜 마음으로 <웃음> 동감해 이말 동감해 하니 정말 마음으로 키운 딸 인정 인정 <웃음> 언젠가 진짜 데뷔하면은 <웃음> 신기하겠. 근데 아직도 14살이야. 으으. 지금 금지호를 안 그래도 멤버들이 맨날 그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럴 리 없다고. <웃음> 나도 환웅이 마음으로 키웠어? 아, <웃음> <웃음> 근데 아홉 살 차이면은 14살, 내가 15살이니까 오빠가 맞는 거겠지? 무섭다고 서. 음. <웃음> 삼촌이라니. 음. <웃음> 삼촌은 아니지. 아니 삼촌이라고? 아니지 양심적으로 <웃음> 열심히 열심히 관리해야겠어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관리해야겠어 하윤이도 보고싶다. 하윤이. 으이, 진짜 애기들. 해, 매운탕이 아니라 해물찜이었나? 해물찜을 그렇게 잘 먹어서 진짜 신기했었는데. 여기서 해물, 해물찜 먹어본 거딱 그때 하윤이랑 하윤이랑 같이 먹었던 적밖에 없어요. 솜사탕 씻어 먹는 거 <웃음> 진짜 애기들한테 못 됐었다 정말 만날, 만날 수 있을까? 하은이을 또. 연습생 되면 이제 되게, 되게 바빠질 텐데. 그러니까 그 발키리 옷 진짜 그 주기 전에 받자마자 <웃음> 옷이 너무 조그매, 제복이! 이러면서 진짜 옷만 엄마, 이렇게 들고 아,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웃음> 진짜 눈물을 흘렸었는데. 맞아. 저희 엄마도 저 데뷔 때 보면 은 저도 진짜 어렸었대요. 불사 이렇게 빵질빵질했었다고. 근데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또 생겼어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열네 살 투문들. 열네 살 투문들이래. 어떻게 어떻게 열네 살 투문들이야. 너무 어린 거 아니야? 너무 아까잖아. 열네 살이면 지금 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중학생이 중학생, 중학교 일학년이면은 아 그치. 그래도 한 시쯤에는 자야지. 이제 잘 준비해야지. 이거 보고. 보고 끝나면 바로 자야겠다, 이제. 14살 두분니들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자야 됩니다, 알겠죠? 와 14살. Your house, sir. y o 살, r h o u 다섯살 i 는 Your house, sir. Your house, sir. 이 o u 이 house, sir. Your h o 좀 있으면 사춘기도 오겠네? 어휴, 무섭다. 야클 났다, 클 났어. 밤늦게까지 핸드폰 뭘 보냐고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청소년 어린이들? 17살. 으 아들, 난 꽃다운 1 9이야 그러셨어요, 어머니. 아이고, 19살, 엄마. <웃음> 다행이다. 동갑도 있구나. 다행이다. 12살 20살도 아가투모 맞습니다 고삼도 당연히 아가지 <웃음> 20살도 아가 맞아 맞 청소년이지만 어린이날은 챙긴다 <웃음> 귀엽네 책, 책, 사실 제가 얘기할 게 있어요. 양심 고백할 게 있는데. 그 최근에 제가 사진을, 최근도 아닌가? 꽤 됐나? 사진을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기억나죠? 땅콩 얘기. 근데 그 책, 기억나요? 사실은 그냥 찍어서 올렸을 때는 어그 음료가 나오기 전에 너무 귀여운 제목이 있고 또제 별명이 땅콩이 또 있으니까 귀여워가지고 사진 찍고 그냥 이렇게 재밌었는데 어 재밌다 이러다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 사지 않았었어요 구매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양심성은 양심상황. 양심성은 저는 <웃음> 그랬었는데. <웃음> 그랬었는데 달님들이 다 너무 이야기도 <웃음> 많이 하시고 작가님도 막막 막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막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갈때 바로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어요. 아직 다는 인사 못 했는 다는 다는 일못 했는데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갈 때도 들고 갔었어요.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웃음> 사실 너무 귀여워서 딱 찍고서 이런 책도 있대 하고 자랑했던 건데 다들 한옹이 또책 읽는구나 막 이렇게 말하고 다들 당연히, 당연히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짬날때 바로 가서 바로 그자리 있는 거 바로 구매해가지고 읽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니까 어쩌다 보니까 팬아트를 먼저 바꿔서 산 사람이 돼버렸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하지만 제 양심상 말을 해야 될것 같아서 말 했습니다 음. 뭔가 책을 제가 막자 많이 막 자주 그렇게 읽는 편은 아닌데 그냥 진짜 짬 있을 때 진짜 진짜 여유가 있을 때그 한간 그런 한적한 카페 가서 그냥 오랜만에 밀린 일기장 좀 끄적끄적 쓰고 나름 뭐 목표 같은 것도 좀 세우고 약간 그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바빠서 정신 없이 살았지만. 잠깐이나마 뭔가 나 스스로에게 <웃음> 조금 <웃음> 어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척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쓰면서 예 그리고 뭐그 스케줄러에도 이렇게 이날 뭐했는지 뭐했는지 좀 쓰고 정리하고 나면은. 미리 쓰진 못하거든요. 제가 또 큼지막한 거 말고서는 어느 날, 어느 날뭐 운동 간날 체크하고 뭐 어느 날 몰래 쓰냈고 뭐 어떤 스케줄일 거뭐있고그 쓰고 나서 보면은 조금 아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가끔 재밌는 구절 마음에 오는 거 있으면 가끔씩 공책에다 진짜 쓰고 몇번안 돼요 근데 연애 몇 번도 안 됩니다. 일기도 거의 요즘 또 쓰다 말다, 쓰다 말다, 이러고 있는데 <웃음> 아 저는 작심삼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안쓸거 알지만 그냥 활동할 때도 그냥 <웃음> 일단은 가방에 넣고 다니는 느낌? 언, 잠, 언제라도 잠깐 내가 컨디션이 젖어뭘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들고만 다녀요, 책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한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쓸까 말까? 밀리면 좀 쓰고 생각나는 거 쓰고 꼭막 열심히 써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생각나면 쓰고 여유 있을 때 쓰는 그런 느낌? 오히려 학, 학교 다닐 때 맨날 그 조례 시간? 조례 시간 맞나? 항상 그책 읽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등교하면은 뭐한 20분 동안 일교 시작하기는 항상 있었어. 그때 진 그땐 진짜 막 다이어리에 17살 때는 그냥 다이어리로 일주일 목표만 적다가 18살 19살 때부터 일기 맨날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거 보면은 물론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 그때도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했었어.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이렇게 썼던 거 같아 그때 막 어디, 뭐 다음 주 어디 어디 회사 오디션 뭐, 뭐뭐뭐뭐 뭐 어디 오디션 뭐 뭐뭐 준비해가기 뭐 실기고사 뭐 준비하고 뭐 내신도 포기하지 않기 <웃음> 막 기획사들 뭐 일기장 한편에 기획사들 진짜 일일이 내가 아는 기획사들 다 적어놓고서 어디 이미 봐버렸으면은 체크하고 본거 체크하고 안안본거 체크 하나씩 하나씩 막 하고. 그래서 썼지. 그치? 해야 할 일이지 보관하죠 당연히 아까워 아까워 몇 권은 근데 집에 있는데 또 어떤 건뭐 잃어버린 것도 있고 있긴 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있어요 음이기참 응, 다이어리 근데 실수로 노래 흥얼거렸으면 좋겠다니 안 돼, 난리 나, 큰일 나, 큰일 나 난리 난다 또 <웃음> 그럴만한 사람인가 내가 없네 nice key 포요점으로서 너무 일을 안한거 아니냐고? 나 이렇게 자꾸... 이게 뭐라고 해야 그래? 시험하지 마. 나 <웃음> 자꾸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 스퍼 하나 하고 마무리해볼까? 대형 스포 는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그냥... 오케이, 간단하게 스포 하나, 하자면은아 이거를 해나라 미치겠네. 아직 안 했어 거의 한 거기도 한데 아직 안 했어 일단 하나 해볼게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 이거를 이거 내가 들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해보고 싶은데 이게 했습니다. 했어요. <웃음> 아, 그건 아닌데, 다시 해볼까? 이거 요정도... 아, 막 그렇게 큰 건, 큰 인스폰 아니고? 레서팬더가 위협하는 것같대 <웃음> 아, 이거는 근데 그렇게 큰건 아니었어요. 큰 거는. 큰거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거 하나는 또 약간... 싸이 선배님? 싸이 선배님? 뭔가 이런 그런 느낌? 또 하나는? 싸이 선배님? 응. 싸이 선배님? 설마 아무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직 너무 멀었으니까 스포를 막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습니다 <웃음> 근데 어, 방금 한 거는 다 약간 그냥 안무랑 그냥 조금 관련이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쯤 아니에요. <웃음> 말말안 타요. 말안 타요. 근데 이걸 모를, 이거를 나중에 공개돼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소소한 느낌이고. 공개되면 설명할게요. 다시 달님들, 아, 14살은 모르지. 14살은 모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 지금 정답이 한명 나왔어, 댓글에 한명 나왔어 아무튼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포르타임 어떤 포즈를 해볼까요? 포르타임도 또 스포 포즈인가? 하, 그냥 스포 더 해버려. 아 미치겠네. 스포! 스포! 오케이. <웃음> 이건 약간 문자리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포즈는 이겁니다. 붕딩 안녕! 제가 잠깐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가볼게요. 안녕 달님들 반불 댐부 아니야 <웃음> 안녕 빙. 뿅